한 봄비와 함께 시작된 5월 5월이에요 5월 <웃음> 가정의 달 5월 남들은 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올해도 혼자예요 <웃음> 괜찮아요 아, 왜, 왜 그래요 속상하게 가려보기면서? 안 괜찮아 보이는데 <웃음> 사찰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명상도 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어? 아, 이기 어디예요? 아, 사찰인가요? 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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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녕하세요. 그럼 네, 제가 네. 아, 요즘에 좀 이렇게 좀 마음도 음. 허하고 좀 힘들어서 이렇게 음. 음. 좀 이렇게 사찰을 좀 찾아봤는데요. 예. 그런 사찰에는 예.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보물들이 많잖아요. 예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아,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어. 두 가지. <웃음> 뭐예요? 요두 어? 가지. 예. 소중한 보물 두 가지. 예. 아두 가지. 뭘까요? 어, 그두 가지.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두 가지 보물을 찾아 사찰로 향했는데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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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이 탑은 사방불 5층 석탑이라고 하는데요. 5층? 네. 아, 아니 5층은 아니죠. 이게 대략만 봐도 지금 10층이 훨씬 넘는데 5층이라뇨. 석탑을 셀 때, 층수를 셀 때는요. 네네. 기단 위에 연잎 모양의 그 초마를 부터 셉니다. 아,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. 이 초마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아이고. 5층 석탑. 네. 새로 운 사실이에요. 이게 선덕사의 보물 문화재군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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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조형 불교 조형물을 보고 이제 법성도라고 하거든요 음.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시조격이신 의상 스님께서 의상 스님 팔만 네. 대장경을 다 공부를 하시고서는 아 이게 너무 다이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 너무 어렵다 음. 부처님의 진리 뜻이 높고 깊은데 이걸 알리기는 어렵다 싶으셔서. 요거를 함축해서 210자로 만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. 야 이거야말로 여기 선덕사의 아, 보물이네요. 보물 내가 찾아온 보물 여기 딱 있었네. 음, 내용은 정말 훌륭하지만 보물은 아닙니다. 아니 이이 정도 이, 이 정도의 규모도 이 대단한 것도 보물이 아니고 네. 그러면 더 의미 있는 보물이 있죠. 아, 너무 궁금한데요. 어. 이것도 보물이 아니라니? 보물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? 어떤 찰나 커다란 청기와 건물이 눈앞에 떡간니 나타났습니다. 아 이곳이 바로 리포터님이 찾으시던 아, 보물의 한 가지입니다. 여기가 왜 특별한가요? 음, 보시면은 이게 2 층으로 돼 있습니다. 아2 층? 네. 네. 그 선덕사의 중층 법당이 고증을 거쳐서. 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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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진정했어요. 아, 네. 오늘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? 어, 미리 좀 이렇게 좀 힌트 좀. 가족들 관가, 건강하고 또 많이 <웃음> 벌하게. 가족들 때문에. 건강하고 아, 행복하게 살수 있게. 네. 스케치북이 아닌 기와장의 그림 그리는 사생대회도 열렸는데요. 기와장의 그리니까 또 색다르네요. 아, 그러네요. 네. 기와장의 그림을 그리네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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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올려서 좋고 와. 이런 경험을 이제 쌓으면서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. 음, 아고 사찰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불교 문화를 체험해보는 미디어 아트 존인데요.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 미디어 아트까지 이곳 선덕사의 매력은 끝이 없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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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저도 그런 점에서 환영하고 또 그렇게 계속 어 이렇게 하여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이제 합니다.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 쉬며 불교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곳, 자연 속 사찰로 힐링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?